오늘 날 파출소 앞으로 한 아저씨랑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오더라고요. 아저씨가 엄청 화가 나신는지막 씩씩대면서, 야너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어? 이 새끼 이놈 자식 말이야, 어? 남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배달 온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하나참이 자식이 그 중국집 자꾸 전화해가지고, 어? 짜장면에서 벌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확인해봤거든요? 벌레는 무슨, 에휴, 이씨. 이 자식은 아주 버릇 나쁜 놈이에요. 공짜로 짜장면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 아주 질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새끼것 명예훼손죄나, 뭐, 공갈협박 그런 걸로 좀 아주 혼쭐 좀 내주세요. 예? 아니, 그래요? 야! 너, 정말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 아니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로 벌레 나왔다니까요 아 저도 억울해요 아니 벌레가 나왔으니까 벌레가 나왔다고 하죠 벌레도 안나왔는데 제가 막나왔다고 하겠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잠깐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만 갑자기 명쾌한 답이 떠오른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학생은 앞으로 여기서 짜장면 시켜먹지마 됐지? 그리고 아저씨 앞으로 얘가 혹시라도 아저씨네 가게에 짜장면 시켜도 애달아지 마세요. 됐죠? 아시겠죠? 아니예?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